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와사마귀하 나왔어요 사마귀 와 이거 낙엽사마귀 종류인데 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채집패턴 개체들을 조금 한번 볼 건데요 낙엽사마귀 종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, 뭐야 뭐야 연가시 나왔어 연가시 연가시 오 사마귀가 힘이 없더니 연가시가 나왔는데요? 이거 뭐야 이거 와 연가시 지금 여기 사마귀가 왠지 배가 통통했어요 통통하고 지금 힘이 좀없더라고요 갑자기 연가시가 엄청 긴게 나왔네요 와 여러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맨손으로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야오와오 와. 오. 오. 와. 와 여러분 연가시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한국고하고 비슷 한것 같기도 한데 여기 있는 연가시는 조금 더 굵고 짧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배 쪽에 있는데 배가 엄청 쪼그라든 걸볼 수가 있어요 얘들이 이제 거의 배 대부분이 연가시였던 거예요 그통통했던게아 진짜 불쌍하다 이 친구는 이제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친구는 힘이 엄청 없어요 그리고 이 사마귀가 저희가 총두 마리 잡았었는데 한 마리가 유난히 배가 빵빵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 작은 몸에서 두마한 연가시가 나온 겁니다 이 작은 몸에서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세트 연가시 키트 연가시 세트입니다 오 간지러워 간지러워 어.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이제 앞장다리 마구미인데요 아, 이게 진짜 스컷입니다 참고로 와오오 앞다리를 공격하시는 거 보이세요?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오뭐 어, 이렇게 공격해요 이렇게 야오 뭐야 뭐야, 뭐야. 어?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달라붙습니다 막 어. 아, 막이 앞다리로 이제 공격 같은 걸 하는데요 이렇게 얼굴은 진짜 못생긴 바구미처럼 생겼는데요 또 주둥이가 상당히 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앞다리도 길지만 주둥이도 엄청 깁니다 진짜 앞다리를 쫙 폈을 때 10cm가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짜 무늬가 예쁘고 색상도 엄청 예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바섬의 명물 바로 코카우스 왕장수품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좀 키론으로 불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코카우스라고 불렀었죠 뿌리 생개가나 있는 게 아주 인상적이고요 햇빛 비치는데 보이시죠? 청동색이 나요 여기가 그리고 이 친구들은 곤충 손톱깎이라고 불리는데요. 이 사이, 가슴과 그리고 배 사이에 여기에 딱 찝히면은 살이 찝히면 피가 나고 엄청나게 셉니다. 와이뚝소리 들으셨어요? 이거 진짜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. 이게 진짜 생김새도 저희가 이제 책에서만 보던 그런 느낌이고 실제로 잡아보시면 엄청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